반갑습니다. 네. 저희 무박사에서 개불려 하시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즘에는 거의 개굴전 행사가 거의 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박사에서 여러분, 바로대를 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오셨나요?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저희 우박사위는 밖에 나가서 우리 뭐좀 앞에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국 음, 불교가 이, 현장에 일선에서 이제 보류당 주지수, 주지는 항상 제일 일선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에, 굉장히 피부로 느껴져요. 불교가 과연 <웃음> 이 시대에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치이 어떤 위치에서 또이 시대 중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게 제가 있는 이 현장입니다. 에, 저는 신도들한테는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은는 여러분들은 엇어 신도는 아니지만은 여러 곳에서 분류 정보 활동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얼마만큼 부처님께 가까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진실되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저는 거기 저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남 강북 포도사단이라든가 문박사에 와서 뭐 남의 나가 항상 그런 당구를 남겨둔. 옆과 앞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비쳐 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제대로 부처님의 향한 진실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밖으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많은 복문을 하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시대에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들을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이런 포교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단이라든가. 대불련에나온 뭐 이런 단체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시대이 시대의 어떤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대불련이면 대불련 몇 수십 년 관계를 했는데 과연 내 자신을 부처님한테 부끄럽지 않게고수행 해가면서 응? 그수행의 빛들이 옆으로, 옆으로 전이가 돼서 많은 이웃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게저 무각사인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그동안에 우리들은 저도 뭐 한때 총원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많은 밖으로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생활을 하다가 여기 내려오 지가 한 15년은 됐는데 어기 나가지 않고 여기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너무 이제 분수인 넘치게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너무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이런 그런. 뭐, 내 스스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오늘, 오늘까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불교단체의 어떤 이런 구성원들한테는 꼭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지금 내 자신이 얼마큼 음? 부처님 가는침에또 포교사만 포교사 대볼이부 임원이면 임원 어? 주지면 주지 그 위치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수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 체상스럽게 나이 들어서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서 이제, 발심이 된것 같아요, 이제 살 지난날을 대달아보고, 지난날, 지난날 살아보면서는 뭐, 응? 어? 응 양양하게 살고, 뭐 때로는, 어? 나름대로 어떤 목표도 수,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부처님 가르침이니 불교의 어떤 목표, 뭐, 어? 시천해야될 뭐 여러가지 사업이라거 이런 것들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질 때가 있, 있, 있, 있더라 고 그런 어떤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정말로 또한 능선 위에서 다른 능선을 위해 갈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대표 여러분들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이런 결사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은 그 내 스스로를 여러분 어떤 조직 스스로를 홍보하는게 아니라 여러분을 스스로 구하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로 자기 성찰 같은 걸서 고수한 진정한 어떤 부처님의 제자로서 노력을 하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 여러분들도 보니까 무슨 불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불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기도해. 여러분들 불사한다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5년 전에 목탁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정부나 뭐총단에 카돈 받은 일은 없어요 15년만에 여기 5천0 0평땅 싱옥을 샀고 이 안에 건물이 한 120억 0 0한 들었어요 빈속으로 먹다 부르 와서 기도했어요 매일 금강여 책 읽었어요 금강여 책 매달 읽었어요 부처님 따로 한때 내 젊었을때는 진짜일까 어? 거듭난데? 해보니까 사실은 언뜻 신도들을고르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런걸 책을 만들어서 우리 불자들이 포교사가 됐던 스님들이 경전 안 읽어요 <웃음> 응? 저는 항상 매일 읽어요 건강령이 됐던 법 유형이 됐던 그래서 건강령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의 유명한 절에 내가 아는 주지의님들한테 몇백 번씩 보내줘요 내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불쌍한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요내 스스로 정말 놓고 부처님 경쟁을 읽고 수행을 하고 하면 아프지도 않아요 15년동안 병원 안 가봤어요 여기 살면서 기도 예고를 먹고본 일이 없어요. 하루 포교사나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많은 포교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법문도 잘하고 뭐 뭐도 잘다 잘하는데 일상생활 수준에 매일매일 붙여서 경전을 합니다. 또도구 스님들이 다 우리 주교정도 안에 우리 어른으 있는 스님들입니다 70이 넘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무딱친다고 당신들은 안하는데 그래서 여기 좋주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한테 그, 그 소리에요 고생하시고 저는 맨날 그 소리를 들으면 좀섭섭해요 내가 뭐뭘뭘 다해서 뭘 여기서 목탁치고 지금 제사 지내고 이렇게 다른 전중 스님들하고도 같이 살겠어요. 내가 좋아 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부처님 무슨 이상을 가지고 무슨 폭우를 가지고 뭘 위해 산다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전북 도량을 만들겠다고. 전부를, 대불려서 무슨 뭘 만든다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났어. 우러나는게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은 그건 안 돼요. 뭘 잃은지 내가 좋아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세상 그 일이 내가 죽을 내 모든 걸다 했는데, 뭐가 안 됐을 때, 흔히들 사람들 후회하잖아요. 그건 인생 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특히, 그, 그, 그 받았겠는데, 에, 뭐, 내가 어떤 스님한테도 전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 특히, 그런 일을 하시는 무슨, 뭐,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절사를 한다, 한다면은, 참 중요하게, 철저하게, 부처님 이 생에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이런 인연을 위해서, 이 생애는 나한테 주어진 삶의 업이 이거고, 이거를 다른 무엇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일을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생에서 좋든 싫든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진실하게 하십시오. 백일목처럼 뭐 불사를 마치면서 지난 4월에 몇년 전부터 보조 스님 어록을 보다가 종의 결산을 다시 봤어요. 보조 스님이 이제 800년 전 세월이나 지금이나 달라, 달라진 건 없어요. 시대의 어떤 일을 변화가 오지나. 연건는 변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변하않아요보조 스님께서 어린 시대에 그 불교가 어? 나라 국교고할 때도 항상 자신한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결산문 안에 정의결산은 수신 계세요? 수신경 읽으시고 계세요? 정말로 어떤 큰스님 어떤 부처님 경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인데도 그동안에 근성을 보여보적으로 다시 변혁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스님들한테꼭필한 사람. 왜냐하면 거그 안에 보니까 가장 기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고라고 붙이는 경쟁 일구라는 소리가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군련 어떤 공동체를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어,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내다고 그런 원력을 세우고 같은데, 그래서 그런참 좋은 일입니다. 일인데, 그 일으로서 여러분들이 좀더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